스테로이드가 무혈성 괴사의 원인임을 안날로부터 후유장애보험금 청구권 기산점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 가합 552637 서울고법 2 0 1 8라2048268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쟁점과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및 접촉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였다가 피고에게 좌측 및 우측 고관절 대퇴골뚝부여상 개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 1심 판결은 피고에게 스테로이드제 복용으로 인해 좌측 및 우측 고관절 기사가 발생한 것은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의료처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만 원고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라 판단하였습니다. 쟁점 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입은 고관절 괴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로이드제 복용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며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약물 부작용으로 고관절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고지받거나 설명을 들어 고관절 괴사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고는 2011년 6월 16일 피고에게 스테로이드제로 인한 무혈성 폐사의 발병 가능성과 스테로이드제 투약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까? 라는 원고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에도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계속한 사정에 비추어 질문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에 어려운 가운데 단편적으로 답변하였을 뿐인 을제 1호 중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약물 부작용으로 고관절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고 예견하였음에도 스테로이드제 약물을 계속 복용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피고의 고관절에서는 약물 복용 효과가 누적되다가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우연한 결과입니다. 쟁점 다 의료처치 면책약관이 명시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사의 의료과실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 약물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의료처치 면책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가 명시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처치 면책 약관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의사의 의료 과실이 개입되지 않는 단순 약물 부작용이라는 이유로 의료처치 면책 약관의 설명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쟁점라소멸시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에게 단순히 고관절 개사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원인으로 고관절 개사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이 이루어져 피고가 보험사고를 알게 된 2016년 12월 10일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제1심 판결은 정당합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고관절개사가 확인된 2011년 6월 3일부터 늦어도 2011년 6월 16일부터 좌측 고관절개사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라면 피고가 소멸시효 경과 전 좌측 고관절개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1심 변론종교일 현재 2016년 12월 10일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제1심 판결은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7년 3월 7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7년 9월 7일 이 사건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에 적극적으로 응소한 것에 관과한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보완합니다. 쟁점마 일반상의 5096 이상 소득보상 자금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좌측 고관절 괴사와 우측 고관절 괴사는 스테로이드제 복용 부작용이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한 하나의 질병이라는 것인데 피고에게는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세만 고관절 괴사로 진단되어 2011년 6월 16일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2016년 12월 12일 비로소 고관절 괴사의 원인이 스테로이드제 약물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어 2016년 12월 13일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마저 받았으며 이후 2017년 2월 21일 피고의 좌측 고관절에 대하여 재사금및 장애 지급률 30% 우측 고관절에 대하여 재사금및 장애 지급률 30%의 연구장애 진단이 내려진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피고가 고관절 괴사의 원인을 모르다가 그 원인이 밝혀짐으로써 보험사고인 상해에 해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보험사고 발생 여부의 불확정성이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므로 피고가 고관절 괴사의 원인을 알게 된 2016년 12월 12일을 사고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6년 12월 13일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연수를 마저 받고 피고에게 지급률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일반상의 50% 이상 소득보상자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